마을 사람들하고 더 이야기해보자 아까 이거 은행골이었죠 이게 그니까 러 순서대로 안하면 까먹는다니까 이건 아까 내가 기억해서 다행이네 은행골로 갑시다 어 얘다 장포네 장포 살무사구이 어 이거 지금 톡방에 물어보는 그 살무사 캐스네 살무사구이 그렇지 자 여기 바로 있죠 지금? 살무사 여기 있죠 안떴고요안 아, 떴구요 여기서 기다려야돼 탈모사 나올 때까지 이거 키면 되나? 이거 이거 미션이 참뭐 같은게 잡으면 무조건 나오는게 아니고 기다려야돼 요탈모사 한평생이 지난 후아 이거 왜? <웃음> 언제 끝나? 이게 혹시 이 자리가 아니라 저기만 되나 혹시 비천현의 여기 살모사만 인정이 되나? 혹시나 모르니까 가봅니다. 이거 구독 감사합니다. 안돼 아, 삶우사 네, 내 거야. 살모사내 거야. 내 거야 박차. 아, 안 떴구요. 아 여기 채널을 받으니까 채널 이동하자 계속. 어그 생각이 같은데 아니 똑같나 개인 시간이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거나 어 실합니까 여기는 여기서만 되네요 와 앞에 시간 개뻘 하하하하 시간 개뻘지이었네 아, 비천전에 있는데, 여기 살모사만 되네. 어, 어이가 없다. 같은 살모사가 아니네. 허무하다. 그렇게 살모사를 찾았었는데. 여기 아니고. 자, 뭐야. 유곤보에게 확실히 이야기 전해주고 오해를 풀자. 유곤보 여기 있잖아, 옆에. 어허...뭐 약을 먹였다고? 사람들에게 왕버섯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어봐야겠다 갑자기 왕버섯? 어여기부터 맵에 표시가 없네요? 결국은 또다말 <웃음> 걸어봤네? 어?뭐야? 저 봉우리 위에 무슨 독이든 중화시키는 왕버섯이 자란대요 암개를 타야 오를수 있는데 경공을 못하니 갈 방법이 없어요 저 봉우리가 어디지? 어? 왕버서 골렘타고 올라가라고요? 아 진짜요? 방금 하셨어요? 와.. 예상밖인데? 골렘을 타고 올라가? 자 시청.. 시청자분의 제보에 의해서 골렘으로 가봅니다 어? 어? 저있다. 저있다. 아왜 저기로 바뀌었어? 위치가? 방금 봤어. 봤어. 봤어. 요날면서 봤어. 왕버섯 봤어. 우리 맨 처음에 그 블루초 구하는 그 위치네. 헐.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어. 이거 원래 여기 없잖아. 얘 원래 위치가 여기 아니잖아. 진짜 왕버섯여기있었네아 <웃음> 찾았어 자 구했으니 유공부한테 돌아가자 오케이 오케이 구해왔는데? 아또 대화 눌러야돼? <웃음> 바로 말 달라졌죠? 그치 아니야? 어 끝났어 하나가 여기 어부 잠백산 이 같네 그렇지 아 바로 찾았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디가 어 바로 있네 누구야 너니 또 아니구나 바로 옆에 있었네 게이드 okay, 괭이의 꼬리뼈를 구해? 장백산의 이야기도 좀더 들어봐야겠다 리다시고 보자 비천성 뒷골목? 비천현에 있는 괭이들을 잡고 꼬리뼈를.. 아.. 비천현이네 괭이? 괭이가 누구야? 어! 아, 이런 것 같은데? 맞네 노상강도 괭이 오케이 바로 찾음 어둡괭이 응여기있네요 여기 바로 여기 옆에 있네 마을 옆에 이좀 시간 걸리겠다 와 여기 너무 젠지역이 너무 좁다 딱 이만큼이네 이만큼 여기 길목만 딱이 길목에서만 나오네요 모비 오이 다치웠다 다치웠다 근데 왜 다음 거 안열려? 아말 걸어야 되는구나 장백산한테 말 걸기 자 다음 오 보자 다음 다음 다음 거상 세율이란 자를 음.. 힌트가 없네 <웃음> 여깄네 기 힌트가 없긴 거상이란 말 자체가 힌트였네 자맵이 어디냐 가운데 여깄네요 세율 어, 열렸습니다. 자, 흑염족 집행자 학한, 학한, 학한... 오마 무덤이겠네 그러면은 학쿠2층에학살자쿤정해에 있나? 아, 여기 있네. 학한, 학한, 여기 있습니다. 어이, 학한 씨앗, 어딨어? 여기서 대기하면은 얘가 공격을 안 하잖아. 이동만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자동 전투를 눌려야겠네 아, 야, 또다, 또다또다또다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제발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아, 노출 뻔. 다시 돌아가네. 거상세율한테 돌아가자. 어? 이거 뭐야? 뭐? 뭐지? 거상세율이 본가로 오라고 했지. 맞은편 계단을 오르면 보이는 가장 큰 집이라고 했다. 확실히 거상의 본가라 그런지 의리의리 응. 하다 아까 줌 땡긴게 요거였죠? 뭐..뭐.. 뭐 집을 찾으면 뭐 어떻게..들어가? 어..뭐야 들어가지네? <웃음> 오 아..들어가지는구나 <웃음> 아하어 <웃음> 신기한데? 상인, 상인 자식이 요런 걸 좋아하네? 보자 호요료를 천원에 누구도 안 벌어 단서가 왜래 진짜 말걸러면 되는 거였네 아 뭐야? 이게 끝이야? 아 잠깐만 이게 끝이야? 다음은 오마의 진주 갑시다 오마의 진주 정의의 오마 무덤 1층 물가에 이상한 오마 졸개를 봤다 우선 오마 무덤 1층으로 먼저 가야겠죠? 정해 1층이니까, 여기로 가겠다정해정해 정해 자리가, 여기네? 아, 이거 누르면 위치, 아. 난이도, 아. 바로 나오네요. 되게 내 위치가 안 나오는구나. 자, 여기 보이죠? 기업 마크. 여기 난이도 변경합니까? 나오, 나왔습니다. 그럼 벌써 찾았네? 니까 여기네, 여기. 여기네 여기 맞아? 그럴까? 아 뭐야 정해밉이 따로 있어? 아 이거 아배이 따로 있는거야 이게? 아 그래 그래 예예 안녕 오마조 그래 내가 얘 cbt때 봤거든 <웃음> 뭐야 너너왜또 이거 헐 <웃음> 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마이진주 물 웅덩이를 통해 수중동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럴 땐 간단하게 생각하자 바로 건너편에 뭐 있는지 한번 보고 아 여기에 n p c 가 있었네? 어? 아 뭐야? 얘 아니야? 안 열리네? 게 지나쳤다고? 아! 여있다 야 이런 데 숨어있어? 장미? 여또 있냐? 무이봉 어디지? 헐? 설마? 안열렸는데? 그냥 2층 가다 2층 가면 돼 라고 하면 되는거 아니야? 말이 <웃음> 아니 더 어렵누 <웃음> 아 오케이 자 단서 발견 자 추약동에 5회부터 풀어야겠다 오마이 무기로 구해보세요 아 맞네 여기네 내가 하긴 원래 내가 하던대로 하더라도 여기 잡다가 앉았으니까 여기에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 오기는 왔을 거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이지 아다 되면 그냥 다음 기간 열리는구나 자 대화 상자를 열면 값어치가 떨어져 팔수도 없는데 별로 응? 그냥 다음 기간 열려버리네 그냥 바로 뭐야 잡동산이 상자를 다 사서 열어봐야 하다니 에이추동이 <웃음> 악덕상인 <웃음> 와.. 씨와 돈도 세다 625?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까지 살라 소리 아니야? 진짜야? 여기서 지도가 나와? 진짜 악동상인이네, 이 새끼 이거, <웃음> 이거 악동상인이네. 진짜 와, 이거 진짜 운빨이구만 한번, 한번에, 한번에 와. 이거 뭔데? 안 나오면 어떡할라고? 끝까지 안 나오면? 자한번 나오세요 와 이거 어떡해? 31만 소비자 쌉가능이라고? 아니 이걸 이걸 아 벌써 한 2만 통장 2만 썼는데 지금? 와 떴다 떴다 떴다 씹필로스게 두개 다 떴네 클릭해서 열어야겠지 사용 자 다음 기원 이제 수중동굴로 가서 생명에게 오마가 주려했다는 구슬이 뭔지 찾아보면 되겠다 수중동굴? 아니 수중동굴이 어딘데? 사라졌나 나? 뭐야? 아니. <웃음> 와 여기로 들어온 거 맞았네. 오호오호 수중 동굴. 자뭐 아자 기어 읽어봐야지 뭐야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해. 덤벼라 오마들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사냥하는 거부터. 아 이거는 내 처음 들어온다. 에이 컴온 다덤벼 아이씨 백마리? 그렇지 그렇지 끝나야지 끝나야지 어얜또 뭐야 <웃음> 너, 그래 넌또 뭐야 <웃음> 나도 놀랐어 임마 넌또 뭐야 <웃음> 아또 이렇게 보스전이구나 아 오케이 오마이 진주 완료 자 이렇게 이거 다, 싹다 다한건가? 오마이 뿌리필리 올클리어